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동묘 왔습니다 지금 동묘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대고동묘로 이동 중이고요 어, 동묘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훈영 만나서 오늘 쇼핑을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동묘를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야방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마스크 문제도 있었고 항상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하고 이랬는데 이제 슬슬 개강하고 평일이고 이래가지고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훈정양씨 보일 때 됐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뭐 동네 길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? 동연에저 중학교 때 이후로 알았어요. <웃음> 중학교면 10년 전이잖아요. <웃음> 아 그렇네 그렇네. 동네 한번 뒤집어 엎어졌죠 10년 사이에. 아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오늘 뭐뭐할 건지 말씀을 드렸나요? 시청자분들한테? 아 오늘 이제 정훈 형 네. 공연 의상 네 그렇죠 사야 되고 네. 저도 뭐 이제 온 김에 쇼핑도 좀 하고. 그래서 일단은 형이 어떤 컨셉을 사고 싶은지 살짝 말씀해 주시죠. 약간 조금 1970~80년대 미국 겸성으로, 네, 근데 너무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건 말고, 약간 좀 색감으로 조지는... 그러니까 약간 너무 화려하진 않은데, 핏이나 색감이 약간 옛날 디카 아, 예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아, 어. 어, 영웅이 아니... <웃음> 이거 그냥 제 옷들이네요. 어, 영웅이 아니에요. 이거 영웅이... <웃음> 이런 것도 흔하 나거든요 그런 자켓도 좋죠 어 이것도 빈티슈 요 귀여워 이거 진짜 괜찮은데? 일단 이거 한개 뭐. 이거 픽, 이거 픽. 아, 일단 형이랑 사이즈가 딱이다 자 이게 바로 아, 아, 이건 사실 한 5만 원 해도 샀지 아, 6만 아, 10만 원에 샀어 <웃음> 그리고 거의 손상등리가 바이 없어요 아 요즘 동네 옷 진짜 새 거예요 아, 아, 나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진짜 그냥 한 일주일 입으면 엄마가 버렸거든요 그 약간 그 뭐야 떨어져가지고 검정고무신 교복 그거죠? 맞아 <웃음> 어? 어? 그 바지도 형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? 바로, 바로 입봐요어 바로 바로 위아래로 한번 입어주세요 좋게. 좋습니다 그거 뭐 벨트 하면 되니까 어? 이거다 진짜 걸로 갑시다 저도 실장 옷좀 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야, 이거 이쁜데? 아니, 이거 존나 이쁜데? 한번 입어볼게. 조명은 조명은 귀찮아. 아, 이쁜데? 이거? 난 이거 하나 사야지. 아니, 진짜 괜찮은데. 청이치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? 이거? 9900원에 9000원 ,900. <웃음> ,900. <웃음> 어찌하데이이 거야? 그냥 찮아 이거 무슨 나 멋있어 일단 지금 여기 안에 노몰리 있으면 조금 실례될수 있으니까 저도 이거 계산하고 이제 나갈 준비하겠습니다 봉투 드릴까요? 어? 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개에서 아 24,800원 졸라 싸지 않아? 어, 고고고 아, 그럼 저도 안경도 안녕 안경 사는 거거든요. 안경도 뭐 동네 달렸죠 어이 싸다. 3,000원이네. 이거? 어, 어때요 이게 3,000원이면 데이리리지한 개랑? 이거 어, 이거도 귀운데요. 응, 어, 이거 귀엽다. 이거 여기 o 다형 이런 거 없나? 어, 동그란, 동그란 거. 거. 동그란 거 없어. 그거 두 개? 둘다 사도 욕 원이에요. <웃음> 어, 여기 특히 좀다 있는 거 많은데. 이거 약간 노란색 이런 거 사고 싶은데. 괜찮지 않냐 얘들아? 아닌가? 어? 이거만 어때요 형님? 이 건물 하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 건물 는거잖아 이건 형 평소에 쓰고 다녀도 괜찮아요 형 지금 머리랑 딱잘어울려아 진짜요? 어. 이건 그냥 노말 해요? 아니면 사지 마? 근데 그래, 형3 0 0 0원이형 <웃음> 사고 집 가서 고민해요 <웃음> <웃음> 사고 집 가서 고민하는 거전 진짜 그래요 형님 그러면 응. 이거만 사겠으면 저는 그러면. 다시 오면 없으니 집 가서 고민해 그게 응. 진짜 동묘야 일단 사고 집 가서 고민하는 거야 당근마켓에 팔아도 2,000원 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어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맛보기 동료방송 휴핑 끝 가자 밥 먹자 밥을 먹을까요? 저 때는 닭한 마리 칼국수집 있어서 아 바로 가 거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앉을까요? 좋아요 <목소리> 어. 여러분 들딱 밥까지만 먹고 종료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느낌상 밥 먹다가 방송 종료되거든요 왜? 핵터리 없어? 핵터리가 뜨거워고 그런지 갑자기 한 10%밖에 없더라. 아 그래? 응. 나집갈때 내비게이션도 못 보면서 집갈 때. 아 이제 그 몸이 집 정도는 이제 그 뭐야 이제 서울에서 운전한 지좀꽤 돼가지고 내비 안 보고 가, 가도 되지 않아? 형저 어제 차로 끝나고 집 가다가 내비 아. 보고도 길 잘못 들어가지고 30분 돌아갔어. 개시우방 그 영동대교인가 뭐 영동대교인가 뭐가 그좁 같은 대교에서 잘못 빠져가지고 <웃음> 길한번 잘못 빠졌는데 25분인가 늘어나는 거야. 존나 빡쳤어. 약간 좀 킹받은 데 각도 그지?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이거 보이세요? 미친거지 이거는 그냥 <웃음>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네 공공씨 <웃음> 소금 <웃음> <수금> 뒤꺼 주세요 <웃음> 종지를 갈래갈까형 제가 갈게요 아무 오늘 여러분들 정훈영이랑동명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왔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따 저녁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재밌게 보내요 안녕.